자 오늘은요 관계대명사 두 번째 걸 공부해 볼게요. 음 수식 또는 서술이라고 하는데 수식은 꾸며주는 거 제한이라고 서술은 설명한다고 그래요. 꾸며주거나 설명하는 게 관계대명사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관계대명사가 전체랑 같이 쓸 때가 있어요. 두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예문을 보면. i s is the house which my father built. 아, 예. 이것은 아버지가 지으신 집이야.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꾸며주게 하잖아요. 집이야, 어떤 집이야? 아버지가 지으신 집이야. 그걸 수식이라고 해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콤마가 있어. 이게 차이가 난 건데 이것 때문에 이것은 집이야.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가 지으셨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집이냐,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집인데, 근데 이렇게. 요렇게 해석을 하고 얘는 그냥 집이야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가 지으셨어 라고 해서 and my father i it and와 이 s 로 분리가 가능하다 해석이 예 그래서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예 접속사를 살려주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의미가 없잖아요 위치가 예 그거를 수식이라고 이거를 설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불러요 예 제한적 용법 계속 줘요 수식 하는 건 제한적 용법이라고 설명하는 건 계속적 용법을 하는데 한 가지 짚고 갈게 예, 이게 다 위치가 대수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콤마 있을 때즉 계속적 용법에서는 대수 쓸수 없어. 즉대답에는뭘 쓰면 안 된다. 그 다음 또좀 다른 예문 한번 더 볼게요. 자, I'm a man who is looking for you. Yes. 자 어떤 사람 만나서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가 여기는 시어 m 이니까 남자가 니시로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그가 너를 찾고 있었어 계속 용법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사람이 름을쓸때 많이 써요 사람 이름은 소식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게 그 브레드라는 사람을 알아 근데 그 브레드라는 사람 내 친구가 자기 생일 파티에 초대했했이이렇그이서이브레설명하명하이 중이에요. 지를지를 여기 This house 이렇게 명사를 한듯 뜬금없이 딱 던져놓고 나서 이건 집이 r y good. This house is very good. 콤마 i s house is very good. This house 은 s v e 이 y good. 지 사우스 위시마에 받은 비업 한번 설명해 주고 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이어지는 이 거죠. 이럴 때 주로 그 계속 정법을 써요. 근데 어떤 때가 또 있냐면, you passed the exam. 너는 시험에 통과했다. 근데 그것이 나를 놀라켰어. 근데 그것이라는 건 네, 네가 시험에 통과한 건앞 문장 전체를 받아서 선행사가 어, 이렇게 명세일 때도 있고요. 또앞 문장 전체. 선행사 하나만 받을 때가 있고 전체가 다 선행사 될 때가 있어요 그 명사나 앞 문장 전체를 설명하는 거지 그지? 예, 그런게 계속 적인법이에요 자, 아까는 목적 격이었 아니, 격이었는데 지금도 목적 격이야 so, I met a man who you were looking for 어떤 사람 만났어? 그런데 네가 그 사람 찾고 있었잖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and you were looking for him 네, 여긴 주어가 아니니까 힘으로 해야죠 목적격이라서 they found a restaurant 근데 이제 e 드 d 만 있냐 그게 아니라 그들은 r e s t 을 발견했는데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 they didn't like 예, 그, 그것을 마음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지만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으로 풀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맨날 e n 가 아니라는 거죠 레스토랑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싫어했어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 이런 의미로 예, end로 할 수도 있고, bus로 할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모두 가능하냐면요. 예, 그는 채소를 좋아해. He likes vegetables, which are, are good for health. 예, 건강이 좋아. 요새 위치는 end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야채를 좋아해. 왜냐하면 그것이 건강에 좋으니까. 그래서 f o r 로 받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관계되면서의 개수적 법에서는 이 위치가, 위치가, n 위치가, 엔드나 버시나 포의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콤마가 있을 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음, 앞서, 앞에서부터 그냥 쭉 하면 돼요 오히려 더 쉽지 예, 네, 와딱다안 해서 니까 음. 자, 그 다음은요 전 치사가 쓰일 때인데 이럴 때를 볼까? The man whom you worked with is my friend Tristan 네가 함께 일했던 그 사람은 내 친구 Tristan이야 네가 함께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with whom 이었어, with him 이었어. 원래가 힘 근데 그힘 이, 예, whom 이랑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데, with 는 누구랑 친했던 거야 그러니까, whom 이랑 친했던 거잖아. with him 이었으니까. 그래서 보내줘, 같이 붙어있으라고. So the man with him, 아, with whom you w o r k s is my friend Tristan. 네가 함께 일했던 사람은 내 친구 트리스탄이야. 자 이랬을 때 여기에 with 가 뒤에 있을 때는 whom 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지? 목적격이니까 근데 이럴 땐 생략 못해요 이세세문장이다 세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치사가 어떨 때 여기 온다? 뒤에 남아 있었던 전치사를 데려온 거야 네, 이거는 또 다른 영어인데요 그러니까 예문인데요 이것은 영화인데 네가 관심 있어 하는 영화야 You are interested in the movie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는 누구랑 친해? 위치랑 친하지 그래서 이것은 네가 관심 있어 하는 영화다 역시 예. 여기 인을 생 인이 뒤에 있을 때는 위치를 생략할 수 있지만 목적격일 때 인이 는 생략을 못 하고요. 역시 데스를 못 써요. 아까도 콤마를 대면스를못 썼듯이 대답에 전치사도 못 씁니다. 자 이러한 전치사가 남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네 여기 잘 봐야 돼 이제부터 자 비슷한 문인데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집이야. 여기까지 똑같아. Which my father built. 아버지께서 지으신 집이야. 그러니까 여기 원래 더 하우스가 있었지. 그 그러니까 built what? built something. 뭔가를 지었어? 네, 집을 지었어. 근데 여기는 이건 집인데 우리 가족이 거기서 살았어. 그 그러니까 살았던 집이야. 자, 이럴 때는 살아야 되는데 인더 하우스가 있었다는 거잖아, 원래. 그지 네, the i n o o s 여기 인이 남았어. 아까처럼 전체가 뒤에 남았는데 얘는 누구랑 친해? 더 하우스랑 친한 거야. 니까 그러니까 위치랑 친한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우리 집, 우리 가족이 살았던 집이야, 그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장, 전시사가 장소였단 말이지 뒤에, 네,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었었기 때문에 이 앞에 선행사가 이 뒷문장에서는 장소에 나타, 장소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을 때는 where라는 관계 부사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시도 역, 뭐 인대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여기 장소가 있는 거 하면 네, 장소일 때전체사는한 가지 볼게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때에 따라서 온도 있고 애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위치나 온위치나 앳위치셨을 거 아니야. 그것이 웨어로 바뀌었다라는 거지. 관계부사로. 자그 관계부사가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면 일요일은 유일한 날, 시간도 있어요. 유일한 날. 우리 가족이 It's a meal together 함께 식사를 그날 해요 자, 이때는 That day 하고 이 day가 같은데 여기 ON이 있어 그러니까 전치사가 남았었던 거야 ON이 혼자 남았다가 얘랑 친하니까 ON 위치로 갔어요 위치하고 같이 붙여놨어 해사은 똑같아 일요일은 우리 가족이 식사를 함께하는 유일한 날입니다 근데 아까는 장소였고요 지금은 시간이란 말이지 그래서 시간, 부사, when을 쓴다는 거예요. 관계 부사. 그래서 일요일은 우리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유일한 날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시간과 장소를 했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유를 있어요. 이유. 이유는 발견이 될수 없어. 알려질 수 없어. 알아질 수가 없어. 아기들은 종종 어떤 이유로 울어요. 자 이거를 f o r reason을 이제 관계서로 이유를 붙이는데 어 r i g i n 이 위치였을거 아니에요 근데 for가 있지 남았다가 따라갔어 그러니까 선의 상은 reason인거잖아 뭐뭐하는 이유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기가 종종 우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아기가 종종 우는 이유 할때 for which는 이유니까 why라는 관계부서를 바뀔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 장소, 이유 이렇게 관계부서를 바뀌었지 예. 시간전치사도요 on도 있고, in도 있고, at도 있을 수 있어 그럴 때 네. 왼으로 바뀔 수 있다 for w h i c h 는요 어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일때는 for the reason for w h reason 뭐,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why로 바뀌는 건데 마지막 한 가지가 더나았어 관계부사에 자,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자 이것은 바로 어떤 방식이었어 그 방식이야 어떤 방식이냐 면 내가 그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어 합치면 어떻게 돼? 인 네, 위치겠죠 이제 인 위치. 그래서 이것은 내가 금지를 풀었던 방식이야, 방법이야. 자 이때 그러면 방법은 하우로 바뀔 수 있잖아. 우리가 지금 저번 한 걸로. 근데 웃긴 건 더웨이라는 선행사하고 하우라는 관계에서는 따라 아니 쓰면 안 돼. 더웨이가 사라지면 돼. 그리고 하우가 안 쓰여도 하우가 그러니까 없어도 돼. 둘다 쓰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된다. 해석은 뭐 하는 방식. 이렇게 해석을 한다. 예, 방법도 전치사는 인밖에 없어요. 인위치. 그래서 그것이 하우로 바뀌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관계에서 네 가지가 있었죠. 음,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걸 문제를 풀어서 한번 제출해 봅시다.